매력적인 색상의 뉴 SM3 차량이 고대인증 LED를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보라비오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자기인증 LED 제품 중 저렴한 편에 속하며 출시된 지꽤 시간이 지난 만큼 상당부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지원 차종 리스트이니 작업 분이시 참고 바랍니다. 보라비오와 같이 자기인증 LED는 라이트 광량이 아닌 색온도를 바꾸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수명이 다 되어가는 할로겐보다는 밝겠지만요. 뉴 SM3는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 라이트를 탈거해 작업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라이트 탈거 없이는 손이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H7 타입의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라이트 고정 볼트를 체결하고요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잘 들어오네요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조절을 진행합니다. LED 광원까지 지원하는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도 시험을 받고 있어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 부착 및 QR코드를 통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좌측은 알록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